자 정말로 이제 수리 심리는 그냥 내가 사주같이 막그 그냥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뭐 가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 에 여기는 심리 테스트라든지 나중에 우리가 코칭이라든지 트레이닝이라든지 협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만 게 모든 게 연결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체계적으로 안 가면 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이 줄들이 나중에 펼쳐나가는, 개별적으로 펼쳐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뛰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 심리학이 우리가 배워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제? 그고 나는 어떻게 묶어 살 것인가? 그러면 돈을 벌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일자리 창출에는 이각인이 있을까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지 그렇지? 나중에 체집부면 곤란하니까 <웃음> 자, 그래서 수지 심리학은 심리학 자체도 우리가 특허고 수지 멘토링도 특허고 저작권과 특허권이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 손댈 수가 없어요 인터넷 상에서도 손댈 수도 없고 사업으로 접근해 나가는 이 줄을 타고 오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면 잘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갖게 되죠 그러면 정말로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지 이제 정식적으로 그렇지 미래의 꿈을 착 설계를 해놓고 놔 공부를 해야 안 되겠나 그죠? 그 젊은 사람은 얼마나 좋겠나, 그죠? 참, 내가 어떻게 이 필치만 주면 세월이 다 가본다 이거. 지금 이제 진갑이니까 내가 아무리 가기를 열심히 해더라도심년병이 몬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50년 써먹는 50년 말이 50년이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50년 안 되죠? 얼마나 지루했나? <웃음> 지금까지도 지루했는데, 앞으로 50년 살라 하면 엄청난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심리학을 배워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는 뭐, 누구 학문을 배워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계제가 못 돼. 못 되고. 그래서 이 심리학은 이제 앞으로 사단법인, 수리, 사단법인 수리 힐링 상담 협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이 전개가 될것 같아요. 전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 나가는 거야. 개별적으로. 지금 시작했는는 대구하고 여기, 여기가 이제 처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힐링 상담 협회를 기점으로 해서 인력 양성. 이것이 우리는 인력 양성 측면에서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수리 심리의 두 번째는 이것는첫번째고 일단 인력이라는 것은 우리 숨을 수 있는 거죠. 산업에서 그지 산업에서 숨을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요? 해 이제 힐링 심리 상담 센터. 심리 힐링 센터 이 힐링 센터예요. 내가 상담을 위해서 자주 목적은 우리가 힐링 힐링 센터가 되는 거예요. 힐링 센터라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야만이 뭐 힐링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할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상담을 위한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상담만 하면 앞으로 또좀 재미가 없다, 그죠? 상담만 하면 재미 그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앞으로 이 수리 심리학에는 과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다. 어느 정도 많느냐 하면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면 한 스물 과목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기초 과정들은 좀더 가르쳐야 돼. 그럼 지금 정신 파짝 차려, 내가 너무 가르치려면 정신 바짝 차려 공부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가는 거야. 이 교육하고 힐링 센터의 교육은 조금 달라요. 힐링 센터에서도 우리는 자체적인 이기는 교육이라는 것이 인력양성도 있지만 은 인력양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런 자격제도 이런 것도 있지만 은이 교육은 우리는 강사 양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이 자격증이 없으면 숨을 데가 없어요 나중에 힐링상담협회에서 자격증을 이수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택했냐면 시험 문제 낼 사람이 없어갖고, 여러분은 공부만 끝나면 자격증 그냥 공짜로 얻는 거야. <웃음> 그게, 그게 첫 번째 혜택이라니. <웃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혜택은 나는 공부하고 내가 자격만 있으면 강사사행증 또 공짜로 가는 거야. 가이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웃음> 있으면 못 가는 거지.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것이 자격제도가 그냥 들었설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자격제도는 다양한 자격제도가 있어요 감옥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이 깜짝, 지금은 이게 같 시작하지만 이 속에는 정말로 깜짝 놀라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자 힐링센터에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정을 해야 되잖아, 교정 고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우리가 심리는 장애가 있든 결함이 있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교정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자 교정에는 우리가 크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명상과 이런 체면 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 힐링 센터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다 그럼 각 지역에서 이 사무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게 되는 구조다요자 여기는 여러 사람이 붙어 갖고 갈 수도 있고 그죠 개별적으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거는 조직이 우리 협회 차원에서 이 조직을 그림을 그릴수거야요 나중에 자그 다음에 세번째 세번째는 자 고장난 사람만 고치 갖고는 여러분들이 그 뭐고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고장이 안 나도록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우리가 요 근래에 와 갖고 국민학교 뭐 중학교 이런 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인성교육이에요 그죠 그런데 말은 인성교육인데 인성교육이 뭐냐는 거다 옛날 할아버지들 커가지고 어? 엄마 아버지 말잘들으라 이거 웃기는 이야기야, 이제는. 그런 효는, 그런 효 교육은 우리 필요 없는 세상이야, 아니?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게 되면 되는데, 어른들이 잘못됐는데, 좀더 거짓말죄인데, 자식들이 거짓말을 그거 폐하란 말이가? 엄마, 아버지가 좀더 사기꾼인데, 그럼 아들보고 사기꾼 되란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 아니잖아. 우리가 인성교육은 그게 지금 정말로 잘못된 거야, 아니? 우리가 옛날에 못 살아가지고 배 굶고 이래라고 할 때가 있었다. 그제 배 굶고 이래갖고 엄마는 이제 못 먹고 못 살아도 애들은 가르치라는 세대. 그제 그때는 가르치고 배우고 할 사람이 없어갖고 가르치랬는데 지금은 처부다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안 배우는 것이 더 이양. 능력도 안 되는 것이 배우면 뭐예그제 그렇게 세상이 바뀐 거야요 실질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봐. 엄마, 아버지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른들이 가고 저거 시에 거짓말 해놔놓고, 애기들 보고 우리 딸라라고 그럼 좀더 거짓말 쳐야 되는구나. 엄마, 아버지가 사기치갖고 저 부자 다 됐는데, 그 사람들이 가갖고 사기치 요새 방산업체 봤죠, 그지 방산비리 봤잖아, 방산비리. 온 천지가 막 그거 먹고 비리겠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넣어 가지고 어떻게 국민학교 가갖 갖고 효고 교육하면 좋겠나 그 사람이 사회꾼인데 보면 도둑놈이고그 사람 닮아 갖고 자란 말이고 학생들이 아니지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게 그러면 나라도 잘못된 거야 그렇지? 나라도 잘못된 거야 <웃음>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걸 해야 되는 거야 학교 교육도 잘못된 거란 말이야 학교 교육 봐봐. 지금 전부 다 전문 청년들이 실업자가 돼갖고 난리잖아, 그죠? 그러면 이 공부 말라고 시기노? 실업자 만들라고 공부시기나? 그럼 학교가 사기친 거야, 지금. 그럼 거짓말 하면. 숨을 때도 없는 거. 점다 모아갖고 등록금 해갖고. 학교가 완전 사기친 거야. 그 학교 가서 뭐배겠노 별게 하나도 없지. 우리 너무 심했나? <웃음> 우리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나? 그런데 그래, 세상이 전다 그렇다. 자 우리가 존경한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을 존경해야 되잖아. 네. 국회의원들을 가봐라. 교도소 안 갔던 교수, 국회의원들이 몇명 되는 거? 몇 프로 되는 거? 그 사람들이 지키나? 법만 그 사람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도, 그렇지? 보 누군가 일단은 요 요새 정의정의장이 지 국회의장.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어? 그, 직권상정 못하게 해놔놓고, 이제 와서는 안 한다고 완전 궁지물고이한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방법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엄마, 아버지가, 엉터리,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는 만일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자식인데 도둑질 하라고 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겠나, 그죠? 없을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걸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힐링센터가 아니라 인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인성교육 시스템입니다. 자 인성교육 시스템은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공부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우리는 학습, 진로, 진학 여기까지 합쳐서 우리는 상담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요 시대에 와서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죠? 공부가 잘안 되는 분위기도 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야가 지금 사회에 물을 갖다가 잘못된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공부가 또안 되는 사람도 있어.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할때 우리는 멘토링이라는 것이에요. 멘토링과 멘토라는 것이다. 멘토는 뭐죠? 우리는 해가지고 누구말따나 잘된 사람을 뻔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멘토고, 그지? 멘토링은 어떻게? 잘 되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멘토링이라 애기들인데. 그럼 애기들때잘 돼.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어릴 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가 되잖아. 공부 한번 해도 성적 안올 거야, 그지? 그럼 어릴 때부터 공부할 공부가 아예 못 하는 사람들은 다른 특기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멘토링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엄마 멘토링이다 엄마가 자식을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엄마는 그 내용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엄마를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 하는 거야 엄마가 엄마를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말아놓고 멘토링 교육을 자식은 어떻게 분석을 해줘 가지고 자기 자식에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엄마가 할수 없는 거 학습 지도라든지 이런 거 이거는 직접 우리는 카운셀링을 하는 거 학생들이 되겠고자이 네 진로가 올바르게 되게 되면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해 나가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는 힐링 센터 힐링 이거는 힐링 센터라기보다는 힐링 상담 센터다 상담 및 교육 센터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힐링 이기 힐링 센터다 자 여기는 우리가 크게 두 분야로 하게 돼 하나는 우리는 브레인 미션이라는 수련법 이 속에는 우리는 명상과 뭐 체면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진행하면서 우리는 두뇌 개발을 목적하는 거예요. 두뇌 개발, 두뇌 창조, 두뇌 목표 설정. 이런 것을 우리는 교육을 해나가가지고, 애기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으면 공부를 하는 것이고, 무슨 예능을 하게 되게 되면 집중률을 높이갖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우리는 사고 개조를 하는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힐링 센터는 문제. 자, 문제. 문제가 발생되어야 돼. 제일 작은 거는 우리는 결함이지, 그제? 결함, 결함이라 하면 우리는 성격적인 결함, 성격적인 결함, 심리적인 결함 이런 것들 정신적인 결함 이런 것들이 생기겠지 자 두번째는 우리는 장애다 장애 장애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폐증 환자들 장애 장애 같은 것은 우리는 자폐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우리는 자격지심이라든지 이런 충동심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이것이 장애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순수한 질병이다, 질병. 질병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다. 여기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게 되면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기심병까지 돼. 기심병. 정신의 심리죠 이런 기심병까지도 우리는 치료해 줄수 있는 이런 힐링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전문적인 수련원이 필요한거예요 여기서 보게되니 이거는 수련원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필요하게 되게 되면 이쪽에서 우리는 코칭이 되던 음? 우리는 트레이닝이 되든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진행해 나가는거죠 자큰 줄기를 지금 설명하는거죠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이 내 전문 분야인 것을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개더 이거 간단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는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정말로 전문가 요원들이 상담 실시간 상담이에요 실시간 상담 우리가 전문가가 되게 되면 우리는 실시간 상담입니다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실시간 심리 테스트를 우리는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는 DB가 들어가겠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는 것이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대한 정말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요 세월이 조금 흐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회사에 100개는 설 수도 있어요 100개 회사가 100개가 설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씩 이제 풀어보자는 거다 공부 지금 당장 하는 게 이거 이 기반을 알아야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잘알 것이니까 그게 그대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작업들이 계속 조만간에 성격분석법책 놓을 것이고 진로상담법책 놓을 것이고 보내 미션 수능법 정리한 것이 차근차근 놓을 거라 요 말이야 자 그다음에 우리 한개더 우리는 최종적으로 돈벌이가 중요해 돈벌이 내가 에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돈이 최고다 그죠 우리 아무리 좋은 일 마야 많아이 많아. 돈벌이가 최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돈벌이 한다는 이 크게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힐링 레포트 힐링 레포터 사업이 하나 있고 우리는 우리는 그 DB 사업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실시간 상담이다 내가 전문가에서 힘든 사람들 이 상담해 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거는 순수하게 사업들 책 여기 그런 거 없었나? 책 사무실 갖다 놨어요. 힐링 레포터. 응? 저분이 한권 얘기들. 아, 아, 자, 그래서 이런 계곡이 되면, 우리 는 힐링 레포터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내 종이 있어요, 내 종이. 자, 그러면 애기들이, 애기들이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갈 때, 얘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 것인가. 이것을 풀어낸 거야. 그러면 단계단계별로 자기 능력과 단계의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더 크면, 우리는 결혼 멘토링이에요, 결혼 멘토링.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가게 되면 사업이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풀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살아가고막 부부, 심리 하는 데는 부부 심리센터가 제법 많이 있다, 그죠? 부부 사이가 차이가 안 좋는 거. 파괴된 가정들, 이런 거할 때. 그래서 부부 힐링 레포트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사업 장사하는 부분 힐링 레포터 그다음에 우리는 부부 우리가 응 심리 테스터 힐링 레포터 그다음에 결혼 멘토링 그 힐링 레포터 자녀 교육 힐링 레포터 이런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긴 굉장히 큰 이런 사업들이에요. 내가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국의 회사가 100개가 써야 된다는 것자 이거 한 개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재온이좀 흘러갔고 삼성전자도 하나도 안부를울 수도 있다 이 학문 하나가 얼마나 대단하게 되어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씩 우리는 풀어봐야 되겠다 그죠? 이것을 풀어봐야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지 알겠죠 그러면 잠깐 끌었다가